각으로딱 세워주시고 항상 제자리 두시고 코에 딱 걸어서 9시 방향입니다. 그리고 너무 수면에뜨도안되고요한 1cm 정도 잠길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공기 주입하면 쉴쉴쉴 갑자기 공기가 좀 세게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끓었죠. 대신에 혼합을 잘 해주면 이게 벨벳 거품이 생겨요. 자, 그리고 큰 거품은 깨주시고요. 항상 사용하고 나면 스팀 봉을 닦아주시고 우유 같은 경우 공구가 되거든요. 닦아주시고 안에 끼어 있을 우유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잔다 하고 나면 피처 두개다 하고 나면 제자리로 넣어줍니다. 자, 이것도 보조 피처에 두번 나누어서 줍니다. 자, 섞어주시고요. 자, 눌러서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가 돌아가요. 자 보세요. 위에만 돌아가. 서고 배로 세요 각각 맞춰가지고. 자 그리고 동영상 찍으시면 돼요. 스팀 행주는 제자리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걸어요. 토에초보자를 제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토에가 지면 되세요. 그래서 3시라고 했죠. 제가 9시라고 했죠. 9시 11시 12시로 가요. 그리고 9시는 요정도 수면에 1cm 정도 그래야지 공기가 들어가요 양이 나와요 자 그리고 거품이 자면 이게 내려와요 거품이 올라오겠죠? 거품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스팀을 내려줘야 돼요 자 내려서 공기 주입할... 혼합할 때는 1차 혼합할 때는 잠기게 각도만 얘만 틀어줘요 이렇게 근데 너무 벽 쪽으로 가도 안 돼요 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곡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 주입할 때는 살짝살짝 내려줘요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야 돼. 끓는 소리 나면 안 되고요. 자, 겁내시지 마시고요. 자, 이쪽 왼손으로 딱 잡아주시고 오른손을 살짝 받쳐 주셔야 돼요. 요 정도 양이 나와야 돼. 요 그럼 각을 틀어요.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이게 혼합이에요. 돌아가죠? 돌아가야 돼요. 드세요. 그러면 이런 레벨 거품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사용하고 나면 항상 닦아주시고, 스팀 분사해주시고. 스팀은 사용 전으로 분사를 해주셔야 돼요. 자, 2차 우유 스팀에 한번더할 거기 때문에 제자리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시고요. 자, 얘를 탕탕 두번 치시고 돌려서 거품을 균일하게 해줘요. 밑에는 따뜻한 우유, 위에는 거품이 있어서 섞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들고 나눠주세요. 정 엉덩이를 들고 나눠주시는데, 이 피처의 3분의 1, 이 피처의 3분의 2가 받으면두 잔이 동일하게 나오고요. 이제 이때 잘 나눠줘야 되는 게또 뭐냐면, 거품의 양, 우유의 양이 잖아요 그래서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처가, 똑같은 피처가 3개 준비되어 있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요. 피처 2개, 큰거 2개, 짠 관계 있는 경우 있어요. 이게 600짜리, 위에 300이에요. 위에는 보대 피처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600짜리 2개는 우유 담아서 피처 올리는 거예요. 스팀 올리는 거예요.